겸 Bour 이 둘이 두 학생 오세요 토플끼리 온거에요 <웃음> <웃음> 저거 드라마에서 많이 하는 건데 안니아세요안안해하세요안세요안세요안세요 아,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미안해. 아, 뭐. 아, <웃음> 그런 거세요줄까세요뭐세요안넘어세요 아, 계속 법. 타세요안본자세요케이그세요 법. 그거에 세요서이제세요주의사세요주의사세요세요세 제이크랑 니키가 얘를 아주 조,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서로 손잡고, 막그 서로 끌어당기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, 아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넘어질 때 그냥 혼자 그러니까 누구 잡으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나 혼자 잡을 수 없지? 같이 가야죠 왜 같이 가야죠? 우리는 하나인데 오케이, 그리고 한번 밀어봐 아, 왜 이렇게 밀리지? 그리고 보게 앞에서 잡아주네 선생님 어. 아 이렇게 해? 어. 이렇게 해 주셔 오 어, 맞아 맞아 맞아 사무었네 우와! 동사무었네? 이렇게 잘해요? 아, 희승이 진짜 잘한다 <웃음> 내가 봤 희승이 형은 알려줄 필요 없고 <웃음> 저, 간다 우리는 <웃음> 하나인데 그럼 응?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전 그냥 이건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오오오오오오오오 <웃음> <와> <웃음> <와> <웃음> 이거 살짝 좀더 업그레이드 고난이던데. 아 <웃음> <웃음> 저기까지 갈수 있냐? 나 저기까지 갈수 있냐? 도전! 음? 와! 와! 와, 와, 와, 와, 와, 와 이야! 대박이야? 대박이야? 오, 잘한다. 저렇게 잘 타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렇게 잘 타? 못 깎아. 아, 웃겨가지고 잡아줄 뻔 했네. 이렇게. <웃음> 이렇게. 희생이 어, 형도 멋있다. 것와아와와 우와! 우와! 와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한다 가는 것도 참 힘든데.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이 우와! 우와! 뒤뚱 우와! 우와! 우와! 우 진짜네. 슬림프 했어. 오. 야. 오. 야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야 오. 오. 오. <웃음> 유연한. 오. 오. 오. 오. 오. <웃음> 어. 어? 어? <웃음>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오. 릴레이 개주 와 개주 이거 어 오. 오. 야, 니키야, 이잖아 야, 야, 야. 오케이, <웃음> 야 뭐해? 칙이야 니키야, 이러면 잖아 오케이, <마지막. 웃음> 칙이야 <웃음> 야야 야